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동보 자유의국 TV를 사용하시는 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 인지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오시게에 들어왔습니다 신동보 제독국나와주십시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신동보 자유의국 TV 이제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어, 지금 만, 11, 아 지금 11,100 몇 명입니다 아그러시그 <웃음> 우리 저 독자분들 저기 신동보 자유의국 TV 가셔가지고 네. 예. 구독자 10만 명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구독자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지 맞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 저, 2 0 1 7년이가 벌써 3년 됐는데, 예. 서울대 SNU 트루스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야간에 그 뭐,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한 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강의를 50만 몇 명이라도, 아, 50만 명. 그래가 제가, 저도 몰랐다가, 예. 그본 분들한테 많이 분이 봤으니까, 아는 음. 분이 자꾸 전화와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또 질의 응답을 한 시간 한게 있어요. 그것도 또별도로 올리셨어요, 그분들이. 예. 유튜브에다가, 예. 그것도 한 5만 명이 보고, 그러니까, 어, 강의 1시간, 질의응답 1시간, 음. 그래가지한 2시간을 했는데, 예. 합쳐서한 60만 명이 본 거예요. 아. 아, 내가 그거 보신 분이 또, 그 초빙 강연을 초청한 데도 있어요. 예. 광주지방경찰청 있죠. 예. 그게 <웃음> 예. <웃음> 내 연말에 가서 그 강의했어요. 아, 왜 나를 초청했냐니까 그거 보고, 예. 그, 경찰 간부들이 예, 예. 이분을 좀 모셔가지고, 어차피 연말 워크샵 하는데, 예.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아무분나 아, 예. 그런 식으로 내려갔어, 강의를. 그, 요, 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와서 보지 마시고, 저, 저, 신동부 자유욕 TV 가셔가지고. 그때, <웃음> <보입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다른 유튜브, 저, 저, 저 그런 데 강의한 거는 많이 보는데, 예. 정작 내가 운영하는 음. <웃음> 신동부 자유욕 TV는 별로 그렇게 잘, 그, 안 보시는 것같더라고요아 나중에 그, 그, 또, 막, 막, <웃음> 보시게 될습니다 <텐데. 웃음> 이게 결국, 이제, 그 유익해야 되는데, 재미도 있고. 이거, 저, 저 나오는 사이트에. 예. 예. 아무튼, <웃음> 아무튼, 제가 뭐, 제동님, 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야기가, 제가 그, 뭡니까? 고정 환생. 문재인 고정 환생. 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 예. 지난, 17일인가 예. 저, 17일인가, 저, 헤리스 대사를 보고, 예. 뭐, 당정청 말이고, 청와대부터, 예. 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예. 그 다음에 정부까지 막 싸잡아가지고, 완전 그냥 헤리스타에서 추방해야 된다. 예. 또 문바들까지 달려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면서 조선총독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아... 누구 이야기 하냐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에, 송영길 의원이 그렇게 했대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막 민주당 서른 의원 등등 뭐 해가지고 뭐막 총공신을 한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왜, 어, 갑자기 조선 총독 하면 굉장히 우리가 피의식이 있잖아요. 일 네, 네. 36년을 우리가 네. 그 지배를 받으면서 하면 네. 조선 총독이고 그 우리나라를 핍박한 그 행정 책임자잖아요. 네, 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쁜 이미지를 드실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헤리스 그 대사의 행위가 네. 조선 총독 같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하고 꼭 식민지처럼 그 우리 대한민국을 대대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총독이란 주는 그 의미가. 네. 네. 그럼 뭐, 해리스 대사가 무슨, 어, 그 잘못된 발언을 했는가 보니까 예. 전혀 잘못된 발언을 한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 건강산 관광을, 개별 관광을 지금 정부에 추천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 이번에, 저, 강경영 무부 장관도 미국 가서 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저, 정의 국가안부실장도 미국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주 논의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은 음. 대북 제재 이게 위반이란 말이야. 예. 근데 개별 관광도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이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중국 관광객이 한 80%가 지금 개별 관광으로 들어간답니다. 예, 예. 그런 방법을 착안을 한것 같아요, 정부에서. 예. 그 개별 관광을 해가지고 건강상 관광을 해서 예. 북한 김정이좀 한심을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엔 뭐 김정의 마음은 전혀 아닌데, 예. 전혀 그렇 한데, 그렇게까지 김정이그 바지 깔아에 까랑이를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음. 그 스토킹 수준이죠 근데 그거를 한미 워킹그룹이 재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한미간의 정책 조율을 워킹그룹을 통해서 네. 한다 하게 되 있단 말이야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 그걸 개별 관광을 하려면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네. 그뭐 그런 게 한미간의 그런 그저저 그, 그, 절차에 의해서. 가, 합의돼 있고, 그렇게 해왔어요. 예, 예. 당연한 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청와대에서부터. 음. 음. 그게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랬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또, 그래갖고, 뭐, 조선 총독까지 하고, 뭐, 음. 그, 그, 헤리스 대사가 이게 코스는 저 어, 있잖아요. 그그 예. 땡기는, 그, 못 받을 그, 퍼포먼스를 하고 말이에요. 예. 아주 갱멸스러는그를 일본 순사 같다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헤리스 네. 대사가 모친이, 네. 그, 저, 일본, 일본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인 데서 가지 보면은 그것까지 인종 차별주의적인 막 발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아 인용하기도 민망스러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어미국의그 CNN이 좌파 언론이잖아. 요 민주당 쪽그 언론인데 CNN 에서도 이거 인종 차별이다. 그렇게 나오고 BBC 뭐 할거 없이 이 BBC는 영국 방송이고 미국 의 예. 방송국이 여러 개에서 <웃음> 이거 인종 차별이라고 나왔는데 인종 차별이 뭡니까? 아니 인권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북한에는 아무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이거 지금 미국에 욕를 하는 것같으면 이거는 간첩 정권이라는 것을 이거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북한의 이중대다. 북한의 간첩정권인데. 세계 그저 그 국민 소득 음. 3만 불이 넘어가는 세계 그러니까 어? 예. 시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네. 그게 완전 히무맹국이잖아요무럼 네. 그 문맹률 우리나라 100%잖아요. 네. 그저 다그 글자 못 읽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 네. 이거 이런 게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렇게 가장 중나 중요한 <웃음> 나라에 그것도 동맹관계 또 미국에 주한 미 대사를 일컬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네. 아주 이건 아주 그냥 저, 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미국에서도 아 이거 뭐 문재인 정권이, 아예 제가 볼때 이거 엄청나게 비참하게 다, 다,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당 지지층 네티즌들은, 네. 아까 말 어, 뭐죠, 대사가 무슨 조, 조선 총독인가? 음. 송, 송영길 의원이 이랬고요. 네. 또 모친 일본 일을 하니까 미 해군 제독 출신인 헤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이라 부른 것이다. 그런데 여당 지지층 네티즌들은 헤리스 음. 대사를, 예? 네? 네. 쪽발이, 쪽발이 혼해린 궁발이, 야 응? 미국 국적 외국, 우리가 예. 톡착 외국 한참 얘기했잖아요. 예. 조국 사태 났을 때또 조국이 뭐 그냥 죽창 놓고 말이지, 동학 놓고, 예. 톡착 외국 막이런막 쏟아졌잖아요. 예. 여기다가 미국 국적 외국, 이렇게 원식적으로 비, 비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게, 이게, 내가 좀, 이걸 엑소도 안 치고, 예. 신문 치면은 이게 좀 보도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 이게 이제 이렇게 예. 시멘지문에 일부, 그, 아주 극악한 예. 표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인용해야 되는데, 이거 왜 얼마나 댓글이 항날한 음. 그 저질에 그 악담을 쏟아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지금 막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거 미국에서 열받으면은 지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를 죽여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아니, 저는 네. 저 어느 날, 네. 저 지난번 하여튼, 방송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원래 잘못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한담 해 뿌려요. 그, 음, 소리, 소리 미국에 그 전쟁대학 워칼리지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워칼리지. 미국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아 그러니까 소리 없이 해 뿌린다니까. 아, 지난번에, 솔레이만이 이란 그 실제 세속권 1인자를 제결했잖아요. 예, 예. 그건 뭐 사전에 공개했습니까 예. 제어하고 난 다음에 다 알려줬잖아요. 그 예. 그것도 미국이딱 발표하니까. 미국이 뭐 사진, 손, 손깔, 손, 가락손 잘린 거 사진 보여주고 하니까. 예, 예. 그 반, 반지 낀 거. 반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예. 일단 필요하면은 일정 행동을 해버린다, 이거야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사전에 경고하고, 뭐 이거는 예. 우리 평상시에 그런지 하는 것이고, 예. 결정적인 거는 그렇게 한다는, 하는 나라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 가지고, 김여정, 김여정이 정도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여정 네. <웃음> 뜬금없이 김여정이가 죽, 죽어, 나가겠네 김여정이 죽이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 그, 뭐, 참 후계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저 김정은이가 심장마비로 쇼크로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웃음> 김여정이, <김>, 김정은이, 저번에. 그, 제명이도 못살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걔는, 네. 저, 네. 동무. 네. 게질한 번, 예. 네. 걔는, 지금 볼일 보고 뒤도못 닦는데 손이 안 닿아가지고... 그러다 정신때 얼마나 스트레스 네. 받겠어요. 네. 지주일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지금 핵을 포기를 못하고 지고 있잖아요 지지 예. 지 하나 살겠다는 얘기거든 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이게. 예. 지 살고 지 체제 지키고 예. 지가 평생 그냥 예. 실컷 먹고 말이야 마, 마시고 즐기고 예. 하는 거를 보장받겠다 이거지 그 예. 이상이 아니 이거 북한 예. 인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놈을 갖다가 예. 지게 죽일라고 하는 김씨가 있단 말이야 솔레미안 예. 이런 건 잘하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혈압에다가요, 심장병이 있죠. 예. 살이 찌고, 비만, 예. 고도비만에, 막, 합병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인병. 예. 나이도 젊은 사람이. 예. 여기 제명이 못 살아요. 근데, 또, 저런 식으로 삐나가니까요. 근데, 예. 어느 날 조용히, 예.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문재인 정권이, 그, 그런 그 독재자의, 자기도 독재자지만은 예. 김정은이 그특유의에다가 지금 많이 생겼어. <웃음> 아니 그, 그러면 저기 진짜로 마지막 질문 드려. 김정은이 핵 버튼 누르기 전에 솔레만이처럼 팔이 잘려나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핵 버튼 누르, 누르기 전에 팔이 잘려나가. <웃음> 핵 버튼도 없어요. 핵, 핵 버튼 공갈이야. 아, 지무, 뭐, 지무실에 뭐 아, 그게 있다고 뭐 예전에 했잖아요 이전시. 할것들 없어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미국을 하고 사실 이거 전면 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아니, 제가 예. 민주당 지지자고 아니고 떠나서요. 예. 상바보 짓을 한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정부 여당, 예. 예? 청와대, 예. 더불어민주당, 예. 예? 정, 그다음에 외교부 통일부, 통일부가 많이 이 나왔잖아요. 예. 상등신 짓을 한 거예요, 예. 이거 완전히. 예. 참, 네, 참 지새끼들. 지색깨가... 그 미국 그 시비 걸어가지고 남는 게 뭐가, 그냥 네. 조선 총당 해가지고 쏘고 훈련했을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인종차별 있잖아요, 차별. 네, 네. 그 차별,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요, 딱 보고 하나 들어가면요, 바로 해고해버려요. 네. 네? 제가 저, 저, 미국 그 유학 가 있을 때, 네. 도서관에 누가 외국 장애가 가가지고 책을 대출을 받는데, 네. 도서관 직원이, 그, 그... 인종차별적인 약간 좀 분실질한 거야. 음. 이 사람은 포터짝 냈어요. 내가 몇시몇시 무슨 일로 어, 라이벌을 해서 음. 그 상대방 직원이 이름이 뭐고 음. 어 대충 연령 여자 음. 하고 이래이했는데 나는 이걸 인종차별로 생각한다. 음. 나는 이렇게 내가 미국에 초청받아온 유학생으로서 이거는 네. 못갈수 없다. 음. 조치해달라. 이거 그러니까 딱 냈는데요. 예. 당일부로 해고돼버렸다 당일부로? 당일부로.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도서관 여직원 당일부로 해고돼버렸다니까 왜? 와... 와야, 왜? 야, 왜? 인종차별. 예. 차별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 미국은요. 와... 왜냐하면 미국이 다인종사회잖아요. 예. 예. 백인, 뭐, 흑인, 뭐, 그나, 어, 우리 아시아계통, 뭐, 심지어는 인디안까지 있잖아요. 예. 남미, 그쪽, 히스패니 다인종사회가 저렇게 굉장히 그 세계 최강국이 돼 있는데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음. 그 차별하는 그게 인정되는 순간에요. 미국에 이게 힘이 발휘 안 된다니까. 아. 그 다양한 인종의 힘이 결합돼 가지고 미국의 초강대국이 지금 저 건설이 되고 유지가 하잖아요. 그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대로 다혈치으로나이야대금을 봤다니까. 그만큼 겁나는. 그런데 이게 금해리스 대사를 갖다가 인종차별적인 이거 이를온 도비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약간 부추기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용서가 음. 안 됩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다 보받았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아니 예.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저게어 저기... 이상하다 이거저 문명국이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음. 이게 저그저 그, 저, 민도가 아그 음. 문재인 정부의 이 성격 자체가 이거는 이거는 문명국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이번에 이거 미... 심각한 거야. 나는 이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 이거 아마 예. 굉장히 악수를 돋보는 거요 그럼 뭐, 민주당이. 거 아마 후속태에 청와대는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분명히 이거, 저, 그걸 줄 겁니다. 하드타임을. 문재인 음, 정부에서. 음. 굉장히 이거 그 충격을, 어, 음. 그 어떤 나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떤 식이 될지 나는 모르겠네 그럼 청와대는 민주당 애들이 당일 해고되는 모가지가 당당된 거 되는 <웃음> 뭐 그런 일들이 해요. 근데 거고. 미국 국민이거든 바로 해고해요 그만큼,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찰벨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엄격하다, 예. 미국은. 아, 예. 저는 뭐 미국 생활 좀 해봤잖아요. 예. 제가 느끼겠다니까, 느끼겠다니까.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간에, 조만간에 다, 저기, 해고, 해고 될것 같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자, 긴시간제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